네, 저는 쇠관린다 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차를 뽑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썬팅 즉, 틴팅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하게 해야 자외선, 적외선으로부터 보호가 되지 않겠냐는 막연한 생각과 또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신차를 출고할 때 자동차 딜러나 썬팅 업체에서도 열에 아홉은 가시강선 투과율을 앞 유리 35%, 측면 유리는 15%로 진한 것을 추천하고 차주는 법적 허용치의 기준을 모른 채 권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색상이 진하고 어두울수록 효과가 좋은 것인지와 가시광선 투과율의 법적 허용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동티뷰 자동차에 선팅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장점이 생기지 우선 뜨거운 열을 차단시켜서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해주고 눈부심을 방지해서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외선 적외선을 차단해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개인사생활의 보호효과 등그 효과가 여러가지인데 하지만 그 짙은 선팅으로 인한 단점도 있는데 고속주행 중 급정거 시 앞쪽 차량의 앞에 상황 판단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있고 얼굴이 노출되지 않아 뛰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불법을 쉽게 저지르게 되고 사고 시차 안의 상황 파악이 어렵고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늦어지는 등 단점도 상당히 많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보고 난후 대부분의 반응은 한결같이 황당하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는데 관광객 대다수가 본인의 나라에서는 한국처럼 짙은 선팅을 하지도 않고 더불어도 허용되지 안는다는 거야. 독일의 경우는 범칙금에 차량 운행 자체를 금지하고, 영국은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고 썬팅지를 아예 떼버린다고. 또 일본은 불법 시공한 업체까지 처벌을 한다고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교통부의 안전 기준에 전면과 후면 일렬 좌우 유리의 농도는 모두 70%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고,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에서도 앞 창유리는 70%, 운전석 좌우는 40%로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기준이 다르고 그러다 보. 소비자는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지. 또두 기관의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 의지가 없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문제는 이런 기관의 단속 의지 외에 운전자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많지.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를 위해 짙은 썬팅을 한다인데 한 예로 딜러 혹은 업체에서도 여성 운전자에게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진하게 할 것을 권장하고 운전자 역시 사적인 행동이 노출될 것을 꺼려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비성숙한 문화이고 오히려 도로에서 운전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고 불법을 저질러도 죄의식을 못 느끼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썬팅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인데 우선 그림은 썬팅의 농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보는 것처럼 가시광선 투과율의 수치가 클수록 투명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고 또 대부분은 적외선과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차단을 위해서는 진할수록 좋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시중에 모든 제품은 가시광선 투과율과 상관없이 자외선은 99%가 차단되고 적외선 차단율 역시 선팅지의 짙고 옅음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거야. 알겠지, 동티 v 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먼저 우리 모두의 잘못된 의식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불법 선팅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자들의 생각도 바뀌고 단속 기준을 통일하고 단속 기간을 일어나면서 조금은 늦어지더라도 환용차, 경찰차, 공무차 다수가 이용하는 차량부터 불법 선팅을 제거하고 미리 계도하고 점차 단속을 확대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비요